안녕하세요. 유진섭 명약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각자 나름대로 꿈과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을 꿈꿉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게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온갖 노력과 준비를 했는데도 정말 열심히 했는데도 실패하고 낙방하고 실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한 마디 한다면 인생은 타이밍이다. 정말 타이밍이라는 게 중요하더라. 이걸 제가 어부와 비교를 한번, 이해해서, 어부와 비교해서 설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리한 선장은 바다를 나갈 때 어디를 나가더라도 물고기 때가 지나가는, 물고기 때가 있는 그 시간대에 그 곳에 그물을 치게 됩니다. 그게 바로 타이밍입니다. 근데 아마추어 어부는 그물을 줘도 어디에 그물을 치할지또마구잡이로 그물을 던진다고 해서 고기 때가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타이밍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성공하기를 꿈꿉니다. 다들 나름대로 자기 삶을 정말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 그 밑바탕에서는 그런 밑바탕의 성공이 밑바탕이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오늘 저는 제 강의가 사주를 보는 사람, 사주를 전혀 모르는 사람, 양쪽이 한번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사주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혹시 제 강의를 듣는다? 만약에 사주를 좀 공부하시는 분이라면 한번 눈여겨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공하는 사람들. 성공의 전조현상이 뭐냐? 전조현상이 있다. 그게 첫 번째는 뭐냐면은 사주에서는 긍정적에서, 부정적인 거에서 긍정적으로 변한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부정에서 긍정으로 변하다. 이게 삐딱하고 매사에 꼬여 있는 사람도 성공하려고 되니는 희한하게 매사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드라 이 얘기해 주는거지 이것을 사주에서 뭐라고 하냐 그러니까 공 사주를 모르는 사람은 내가 지금도 삐딱하고 모든 거에대해 부정적이다 면아 나는 아직 멀었구나 생각하면 되고 내가 자꾸 부정적이지만 이제 긍정적으로 변하려고 하는 사람은 아이 사람은 가능성이 있다 지금 내가 긍정적이다 매사를 다 긍정적이다 하면 이 사람은 이미 성공의 길로 저는 들어섰다 이렇게 자신있게 설명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이걸 명예에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명예에서 부정에서 긍정이라 부정이라는 것은 사주에 사주 팔자에 형충파해가 많이 있거나 깨지거나 아니면 하부로 에서 너무 기울어져 있어요 이것이 삐딱하게 있다는 거죠 사주가 이미 기울고 깨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사가 꼬이고 부정적이겠죠 그런데 사주에서는 중화가 될 때, 중화 이때 무조건 성공과 좋은 운을 맞이하게 됩니다 성공을 해요 좋은 운을 맞이하 중화라는 거는냐 균형이 이루어진 거죠, 균형 조후 관계도 볼수 있습니다, 조우 그러니까 사주에서 중화가 될때 중화가 될때 성공의 길로 가더라 형충파해가 있어. 사주가 삐딱 했는데 형충파해에서 중화라는 거 뭐냐. 합이 들어와. 형이 있다. 충이 있다. 근데 합을이 들어와요. 합이 들어오면 중화가 되는 것입니다. 아 그때부터 풀리기 시작해요. 왜? 균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주는 균형이 이루어지면 성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성공은 뭔가 좋은 조짐 성공하거나 아니면 좋은 운을 맞이하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어떤 현상이 냐 후원세력이 나타납니다. 후원세력. 후원자가 나타나요. 후원자. 이걸 균인이라고 그러죠. 귀인. 귀인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데 그냥 농높고 있든 아니면 뭔가 어쨌든 일상생활하는데 갑자기 어떤 세력이 나타나 이거 해봐라. 아니면 이거 할봐 자꾸 밀어줍니다. 그런데도 거부를 해요. 아난 안하겠다 안하겠다 했는데 그러면 그 도중에 포기하고 가면 이제 그건 아니에요. 내 운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자꾸 상대방이 와서 나에게 도와주려고 하고 근데 조건은 뭐냐? 중요한 건 뭐냐? 조건 없이 도와주려고 해야 돼요. 뭔가 목적물을 갖고 들어와서 자기의 목적을 취하기 위해서 나를 도와주는 건 가짜입니다. 그런데 조건 없이 뭔가를 도와주려고 하고 자기 것을 희생해서라도 자기 것을 줘서라도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 이게 바로 진짜 귀인이에요. 가짜는 뭐냐? 자기 목적을 갖고 두르면서 자기가 뭐 해봐라 하봐라 이건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잘하고 구별해봐라. 이것이 있으면은 그것은 뭔가 좋은 흐름이다. 이걸 이야기해주겠죠. 여기서 우리가 뭐냐? 후원자를 만나고 귀인을 만날 때 그럴 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전혀 꿈꾸 않고 전혀 생각지 않은 상태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준비하고 노력하고 언제 오냐 기다려서 오는 것이 아니라 넉넉고 있을 때 오히려 들어오는 현상이 훨씬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뭐냐 언제 나이가 오냐 내가 기다려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균이라는 것은 전혀 상관 나와 상관없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에 어느 살, 살아가면서 이런 사람이 나타났을 때는 그것은 뭐냐? 뭔가 조짐이다 생각하고 그것을 여러 번 거부해보세요 두 번, 세번 거부해보세요 그럴 때 상대방이 자기 돈이라도 투자해서 도와주겠다 할때 이게 바로 그현상이라는걸 얘기하겠죠 사주선서 어떻게 설명하느냐 당연히 인수겠죠 인수 인수 신약사주겠죠 신약사주 신약사주에서는 사주가 약해요 신약 사주가 약한 것은 당연히 뭡니까? 신약사주에서는 뭐가 들어야 하냐면 인수가 들어야죠. 인수. 인수. 일간이 자신이 태어난 게 목을 갖고 태어나서 사주가 신약했으면 당연히 수가 들어야겠지. 화를 갖고 태어난 데 목기운 자체가 돌때인수라 한다. 그러니까 사주가 신약한데 약한데 인수가 들어온 것은 짱짱해져요. 자기를 상생시켜준니 인수는 일간을 상생해줘요. 밀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수가 들어올 때는 뭐냐? 갑자기 힘이 생기니까 신앙에서 좀 신강으로 변하겠죠. 준신강. 이럴 때는 뭐냐? 소화시킬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근데 신강은 뭐냐? 신강사조에서는 관살이 들어올 때 그래요. 관살. 관살들, 신강사조에서는 반드시 관살이 들어올 때. 나가 극한, 내가 세니까, 관이 들어와서 나를 파괴시켜줘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귀인이에요. 그래서 관살 들어올 때, 신강사주 관살 들어올 때 뭐냐? 일머리가 잡히기 시작합니다. 뭔가 어떤 아이템이 들어오고, 나에게서 이 관살 자체가 귀인에 해당이 됩니다. 신약사주에서는 인수가 귀인이지만, 신강사주에서는 관살이 귀인이다. 이걸 정해준 거죠. 왜? 너무 가라니까. 나를 중화시키겠죠. 중화시키면서 들어온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관살, 이때 후원자 기운이 들어온다 이런 이야기입 상담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묻었을 때 언제 자기는 인복이 되냐 그러나 인복은 내가 기다린다고 해서 준비한다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성공할 때는 이렇게 내 노력과 의지와 상관없이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준비를 하고 있으면, 그쵸?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얘가 색이 변합니다, 색. 색의 변화. 색이란 게 뭐냐? 여색을 밝히고 하는 그 색이 아니라, 얼굴 색이 얼굴 색. 얼굴 색이 변화가 일어난 것 동시에 밝아져. 얼굴에 갑자기 좀 밝아져요. 그럼 뭐냐? 이미 어떤 조짐이 들어왔다는 걸 이야기해줘요. 근데 반대로 얼굴이 좋았다가 어두워져. 그럼 뭐냐? 나는 이미 뭔가 조짐이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때부터 조심해야 돼. 누가 뭐라고 이야기해도. 근데, 얼굴 색이, 사람들이 얼굴이 좋아졌다. 왜 이렇게 얼굴이 밝아지냐, 좋아졌냐. 밝아졌다. 좋아졌다는 것은 뭐냐? 이미 운의 흐름이 타고 들어온다. 밝은 것은 뭐냐면, 색이, 얼굴 색이 변했다는 것은 이 사람이 뭐냐? 건강해졌다는 걸 이야기해요. 건강. 자기도 우리 건강했다는 해 거예요. 뇌도 건강하고, 뇌. 뇌가 건강하고, 그러 그러니까 마음이 건강이지면 마음이 건강하겠죠. 색깔이 변했다는 것은 뭐냐 이 사람이 이미 좋은 운행 흐름을 타고 있다 사주도 신강해주고 있다 모든 것이 짱짱이니까 신강해주니까 뭐냐 당히 어떤 재물을 먹어 두라도 취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것을 이야기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세 가지가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세 가지 흐름을 갖고 있더라 이 중에 세 가지가 지금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이세 가지가 다 변했다면 뭐냐 이 사람이 이미 문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뭘 해도 괜찮아요 왜 사람들에게 다 사람들이 우그룹글 자신적으로 몰려들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얘는 갖춰야 있는데 뭔가 귀인이 트는것 같은데 아직은 뭐냐 내가 자신이 삐딱하고 내사가 부정적인다면 조금 더 기다려야겠죠 아니면 스스로가 좀 노력해라 긍정모드로 변화를 자꾸 노력해서 변하면 뭐냐? 사람이 밝아지겠죠. 밝아지니까 뭐냐? 사람들이 주변에서 나에게 끓겠죠. 웃는 사람에게 우리가 침을 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관상이 변하면 상이 되는 얼굴색이 변하면 뭐냐? 좋은 운의 흐름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이 색깔 얼굴색이 변하고 좋아졌다면 이건 여러분들이 이미 좋은 상태로 가고 있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시험 볼때 학생들 저희가 가장 많이 질문 받는 게뭐습니까 시험 볼때 저희가 언제 합격합니까 언제 언제 합격합니까 수험생들 많이 질문을 받습니다 언제 합격합니까 언제 합격합니까 근데 가장 안타까운 뭐냐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타이밍 타이밍이 들어올 때 사주에서는 내가 언제 어느 시기에 내가 제 관직 시험을 본다 예를 들면 2020내년에 예를 들면 2021년 이민년에 이민년에이 사람이 지금 관운이 들어왔다면 그러면 이때 관운이 들어올 때준비 해서 올해 내년 준비해서 이때 시험을 봐줘야 돼요. 이때 그물을 여기에 그물을 치야 돼요. 어부들이 그 위대한 삶에 그물을 치는이 시기에 그물을 치는데 이걸 모르면 아무 때나 그물을 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명대에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명대에서는 알려주기는 이런 식의 관운이 들어오니까 이때 시험운이 들어오니까 이때 한번 해봐라. 그러면 이 때를 가지고 그러면 2020년도, 21년도 두 해를 준비해서 이2020 아니 19년, 20년 준비해서 21년도, 22년도 이 해에 시험을 응시해서 이때 한번 해봐라 왜이 때가 관운이돌으니까이때 물고기 때가 돌으니까이때 타이밍이니까 이것이 전체적으로 두르는데 이게 이게 만약에 운의 흐름에서 이것도 뭐냐 이렇게 운이 돌 때는 전체가 다 변해요 변합니다. 연구해보면 변해요. 이렇게 합격할 때 되면 사람이 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해에 합격하는데 10, 주년 내년 그 전에 한 4, 5년 공부해놓고 쭉공부해고 직접 계속 떨어지니까 내년 10, 주년까지 하고 이제는 시험 안봐 하고 끝나버립니다. 안된다고. 이 해에 합격하는데 그 다음 해에 합격하는데 이런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왜? 엉뚱할 때 공부해놓고 계속 엉뚱한 곳에 그물을 쳐놓고 안 들었고, 정말 이때 잡아야 할 때, 이 타이밍이 들어올 때, 이럴 때는 오히려 일기장 피해버렸다는 거예 이게, 이게 가장 최소 안 좋은 운입니다, 이게. 그러나,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펑펑 놀고 있다가 이때 딱탁 공부를 하고 들어옵니다. 이시계 목표라고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이라는 것은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세 가지의 어떤 흐름이 있더라, 이걸 이야기해줍니다. 재물이 뭡니까, 재물. 명예가 뭡니까? 재물과 명예 재물과 명예 모든 사람이 취하고자 합니다. 재물 취하고자 하고 재물을 갖게 되면 명예를 갖고자 합니다. 재생관 재물이 명예를 생한다 이게예요 그러니까 재생관이라까 그러니까 재물이 많아지만 당연히 어떤 권력을 쥐고자 한다. 권력을 갖고자 하게 돼 있습니다. 재물이 많으면 명예를 취하고 자 해요. 근데 재물 자체는 재물 자체는 우리가 일간이 보기다면 화가 토가 재물이에요. 근데 이런 경우 재물을 보통 사람한테 조그만 노력은 조그만 자기가 노력을 하면 재물을 취합니다. 왜? 식신 상관이 있어요. 식신 상관만 예를 들면은조그만 내가 노력해서 재물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큰 돈은 식 노력을 개인의 노력만 해서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명예라는 것은 뭐냐? 명예는 식신 상관으로서 식상으로서 취할 수가 없어요. 명예는 뭐냐면 반드시 죄에 반게 된 것, 죄를 통해서 오히려 재물을 명예를 얻게 된다는 것이. 그러니까 남자에게 있어서 남자는 남자는 죄가 뭘 해당이 되냐? 아내에 해당이 돼요. 아내. 아내의 해당이니까 남자는 명예를 얻으려면 아내의 힘이 굉장히 중요하다 아내의 내조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걸 이야기해 줘요 명예를 얻으려고 할 때는 아내의 힘이 필요하다 이걸 이야기 줘요 남자가 돈을 취하려고 할때이때는 뭐냐 아내의 괜찮아요 자기 스스로 노력해서 돈을 벌수있는 아내의 힘이 없어도 그러나 명예를 취하려고 할 때는 아내의 힘이 굉장히 필요하다 편안하고 안정된 아내의 내조가 필요하다 이걸 이야기해 줘요 여자는 뭐냐? 명예를 취하려고 할 때는 뭐냐? 명예를 취할 때는 아버지 부친입니다, 부친. 부친과 시어머니의 시어머니. 여자 입장에서는 명예를 취하고자 했다. 큰 명예를 취할 때는 남편의 외조가 아니라 이때는 부친이, 여자의 부친이 어떤 역할, 어떤 직업을 가졌느냐? 아버지가 진짜 그래도 면석이라고 했느냐? 아니면 어떤 타이틀을 갖고 있느냐 이렇게 했을 때 여성들은 훨씬 더 명예욕이 강하더라는 것이지요. 아버지의 직업에 의해서 많이 자주짓드더라 시어머니의 바깥 힘에 의해서 오히려 명예를 취하더라 이걸 얘기해주죠. 높은 자리에 올라가다라. 그러니까 여자들에게는 시어머니와 부친의 기운에 의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갈을수 있느냐 이것을 유추해보시고 남자는 아내 안에 힘이 필요하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명예라는 것은 재생바이라는 거죠. 반드시 명예를 갖고 와야 재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뭐냐? 명예를 취하고자 합다더 이상 재물을 필요 없어요. 이제 명예를 취하고자 하는 거죠. 그 명예를 취하고자 할때이 관계를 갖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세 가지를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혹시 명예 공부하는 사람에서는 질문 들어왔을 때좀 참고해서 그 부분을 갖고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이렇게 해놓고 그 사람이 높은 자리까지 올라갈 수있냐 아니면 재물에 이정도 선에서 끝나는가 이렇게 한번 참고해보면 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 옆에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 세 가지 어떤 전조현상들이 있더라 그것을 제가 명약과 함께 연결시켜서 설명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